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포트나이트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앱스토어에 소송을 제기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시각 13일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결제를 이용하면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약 2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애플과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약 30%가량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만약 두 플랫폼이 결제 수수료를 낮춘다면 똑같이 낮춘 가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을 도입하자 포트나이트는 곧바로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이 삭제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게임 내부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한 방식이 본인들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스토어에서 차단을 당하자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영상을 포트나이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이 영상은 1984년 출시된 애플의 매킨토시 슈퍼볼 광고 영상의 패러디입니다 이 영상 속에는 애플을 연상시키는 독재자가 등장하며 이를 포트나이트 캐릭터가 해머를 통해 깨부수는 등 애플에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이 영상을 패러디했냐 이를 알기 위해선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 애플 컴퓨터 면 맥, 맥북 등등 전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지만 1984년 직전까지 애플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아 가장 비싼 광고비를 받는 슈퍼볼 시즌에서 여러번도 아닌 단한 번의 광고 송출만으로 당시 10%에 불과했던 애플의 인지도를 80%로 끌어올린 역사상 최고의 광고라고 평가받는 영상이자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준 굉장히 상징적인 광고라고 할수 있죠 바로 포트나이트는 이 광고 영상을 패러디하면서 애플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독점을 깨부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에서는 이와 같은 문구와 동시에 f r e e f o r t n 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냈죠 뿐만 아니라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소송을 내는 등 그야말로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의 결제정책은 약 30%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출품을 한 작품이 1만원을 결제하면 애플에게 3천원이 돌아가는 셈이죠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포트나이트 제거는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100%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례라고 비판하였으며 본인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법적으로 애플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 CEO인 팀 스윈니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과 구글은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으로 개발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끔찍할 정도로 불공평하고 착취적이다 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과도한 독가점 횡포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엔 애플뮤직과 투탑을 다루는 스웨덴의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애플을 상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스포티파이 측은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30%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도 스포티파이는 지금의 에픽게임즈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나 애플은 똑같이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면서 스포티파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CEO는 소송 이후 애플이 스포티파이의 앱 보안 업데이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는 앱스토어와 같은 제약 수수료가 없다고 하면서 애플의 횡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수수료 정책은 미국의 하원에서조차 애플의 이같은 통행세는 거의 날강도 수준의 반독점 행위이다 라고 비판하였죠 물론 애플측에서도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기능을 도입하여 이앱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0여년간 앱스토어를 통해 모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툴, 테스트등 앱스토어의 생태계 혜택을 받아왔고 앱스토어 약관과 가이드라인에도 스스로 동의했다 라며 니들이 잘못한건데 서비스랑 혜택은 다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치라이냐 는 뉘앙스를 풍기는 성명문을 발표하여 현재 여론을 맞받아치기도 하였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PC 게임 시장을 독점하면서 같은 30%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스팀에게도 본인들의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내세우면서 독점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숨은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순 없지만 현재까지 에픽게임즈의 행보들을 보면 독과점 시장에 대한 불합리함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을 저격한 영상의 설명을 보면 1984가 되지 않도록 함께 맞서 싸워달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히트를 쳤던 애플의 매킨토시 광고는 소설 1984에서 모티브를 삼아 제작한 영상인데요 1984의 소설 속 사회는 기술 독재가 기반이 되어 텔레스크린이라고 부르는 TV와 비슷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플의 매킨토시 광고를 다시 보면 소설의 세계처럼 무언가 세뇌를 당한 듯한 사람들이 멍하게 TV를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깨부숨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이처럼 에픽게임즈가 말하고 싶은 건 세뇌당에서 독점이 당연하다고 믿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도 소극적이지만 나름 독점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과연 에픽게임즈의 이런 행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